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,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, 구독.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. 그렇다면, 뽑기부터 바로 갑니다. 묵법부터 바로 가요. 자, 묵법부터 바로 출발. 스네이크맨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, 오! 금길 탄다! 개꿀 때금길 탄다. 얘들아, 못할 것 같니? 지금 금길 타는데. 본키에서 금길 타는데. 얘들아, 금길 타잖아. 하나씩 보자. 등길 탄다. 오늘의 무법에 운이 따르는 것같아 렛츠고. 스네가 나와야 되는데. 빈밥이 돌. 자, 1버기. 자, 1버이 나왔고요. 자. 자, 괜찮아. 초반에 다 버릴 수 있어요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괜찮아요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스네이크맨 한번더 나오듯이 아, 스모커래 스모커아 베리어맨 하빈이 왜찍 바르톨로메오랑 와포르 나오면 여, 오늘 사단 난다 바르톨로메오와 포르 미스 오이선데이 나오면 오늘 사단 나는거야 아 상대 계속 나오네 초집중 5건. <웃음> 자, 제프. 이거 클릭 한번한 한 번이 굉장히 신중하다, 코비. 이제 슬슬 나올 각인데? 아, 씨. 아, 봉황조로 나왔어. 아, 씨. 만우조로도 아니고, 씨. 공항적으로 나왔어 오, 어, 어, 또 나온다! 또 준다! 웬일이야? 아, 프랑키 경호자이네요 아.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왜 이러는 거니? 와 이거 봐 화면이 꽉차 이거 봐 화면 꽉 차지? 이런 그림을 내가 원한 거야 너무너무 너무 좋지 않니? 화면 꽉 차니까? 정신없고 올라가자 전투가 시작된다 여기 형이 꼭꼭할게 맞에나는 애들이 많네 자 일단 형이 술자하고자술 한잔하고 자, 한잔 자 뭐야 나 지금 3킬 낸거야? 야 지금 형이 삼킬 낸 거야? 야... <웃음> 야 진짜 카이도 장난 아니다 다 날리는데 그냥 일로 와어 뭐야 뭐야 일로 오세요 빅마 아주머니 여기다 뽑고 갈게요 일 일로 와 일로 와빅마 아주머니 빅마 아줌마한테 4명 팔개를 바로 날려주지. 어 뭐야, 죽었네. 아, 하이도우를 재미로 봤는데. 까비. 형이 우리 크롱이 빅맘 때려잡으러 가요. 마젤랑 괜찮은 것 같아. 애들이 마젤랑 많이 써 근데 여기서는 등치가 큰 편이 아니야. 술 한잔 먹고. 아 o 아마 pima m 마 l o h 마 i s h pima m 마 l o h a 아 s h p 마 m a pima 마 e l o h a i s 아 p i 루아 빅맘 죽었어 아클 루이 빅맘 합곡을 해서 모리알루아 모리알루아 이번엔 모리아스래 모리아 모리알루아 모리아 모리알루아 루아 모리아 개코모리아 루아 개코모리아 루아 루아 개코모리아 루아 개코모리아 루아 개코아저가스 아, 때문에 죽었네 개코모리아 다 잡았는데 아, 아 이거 안 좋은데. 오 이즈음에 나았다시오 이즈음 들여봐. 자. 어, 이번에 흰섬 스킬 잘 들어갔다. 제대로 들어갔어. 히로이게히로이게히로이게 아, 죽었다. 좋아. 이제 카이도우로 마무리만 하면 되겠어. 이제, 카이도우로 마무리 들어간다. 어디서 감히 마맘이 여기에 와서? 내 자리에 와속 까불고 있어 바로 그냥 4명 팔게 그냥 바로 일로와 빈맘 일로와 빈맘 일로와 빈맘 일로와 빈맘 일로와 빈맘 그냥 바로 그 그냥. 악망이로 그냥 바로 날려버리지 일로와 흰수염 일로와 히보이게 일로와 이 시대의 잔당 흰수염 일로와 시대의 잔당 너의 시대는 같다 흰수염 바로 그냥 다 날려버리지 일로와 저기 다음 타는 누구야? 일로와 마젤란 일로와 마젤란 일로와 임펠타운에서 임펠타운에서 루피를 방해한 마젤란 바로 다 이겨주지 아 뭐야 내가 더사한거 같은데 마피아가 MVP네 어 이번에 내가 진짜 빡게 했는데